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너무 덕스입니다네 여러분, 저희 첫 미니앨범 이스케이 s m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럼, 많이 들었죠. 네 유킴 씨 소감이 어떠세요, 앨범? 저는 베이스가 좀작은 드럼이 못... 아주 멋있었습니다! 앨런 <웃음>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저희 멤버들 다들 작업하면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네. 정말 감회가 안 달라요. 고생 많이 했죠.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만들어지고 나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아, 정말 뿌듯해지고. 네. 네. AG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첫 앨범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다음 앨범은 그만큼 더 좋은 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각오가 남다릅니다. 나는 네. 우리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 AG씨가 워낙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면 내가 대충 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웃음> 여러분 저희 뮤직비디오 언론 다들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네. 제이원 씨는 제가 보니까 네. 그 드럼을 거의 때려 부수시던데 누구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신 거예요? 어, 그 의심되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저도 사실 한명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나야! <웃음> 네, 이지씨는뭐특공무술 네. 뭐, 배우셨어요? 막 발차기나 막 <웃음> 아, 발차기? 다다니시던데 네, 그 집에서 그 연습을 넘어져 가면서 많이 했는데 그 연습을 많이 하니까 촬영 현장에서 금방 아, 하게 되더라고요 베이스 컷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멋있었어요 예, 제뭐 오른쪽에서 에이즈 씨가 발차기 하시고 왼쪽에서는 또 앨런 씨가 막 종횡무진 막 <웃음> 기타 솔로가 아이 저 머리가 뒤로 막젖어져서 많이 느끼해 느끼해. 아예 솔직히 었는데 근데 이게 다 곡을 잘 이해하고 네. 몰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웃음> 혼자 몰입 많이 하세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빈님 머리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저 머리요. 건너갈 뻔했어요 신호등인 줄 알고. 와. 아 이건 또 <웃음> <와>. 무슨 드립이죠. 왜왜 <웃음> 왜 재밌 지밌아 어디 가서 그런 드립, 드립 치지 마세요. 네, 네. 우리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제 네, 아, 네. 네, 네. 초록머리가 사실 저희 앨범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웃음> 네 여러분, 앨범, 그, 스워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네. 네. 네, 봤죠. 네, 거기 보시면 할리퀸도 나오고, 조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조커랑 네. 예, 이미지가 어. 부합이 잘 돼가지고 음. 조커랑 하게 된 건데 너무한 것 같은데? 설솔직그게 아, 그게, 그게. 네. 아. 그 조커 컨셉의 차림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조커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조커라는 빌런을 제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예, 그 원래 밴드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조커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빌런이 뭐야? 아, 빌런 뭔지 모르세요? 음, 여러분 그. 유킵시 같은 캐릭터를 보통 빌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웃음> 그쵸 빌런? 딱 빌런이지 <웃음>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 안 좋은 거야 같이 어, 설명도 안, 안, 안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요? 아직 좋다고도 나쁘다고도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웃음> 형딱 <웃음> 들어요 가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어. 빌런이라는 거는 빌런이라는 건형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네. 음. 뜻이 뭔지 알아요? 악당이라는 거안 <웃음> 악당. 좋은 거 맞잖아 유킵시 어, 악당 아니에요? 아니지. 오늘 윤기씨 뭐, 뭐, 점심 누가 샀어요? 엘론이요. 보봐요, 앞당기네. 아, 아니, 니도 얻먹었잖아 네. <웃음> 네, 여러분, 빌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각자 좋아하시는 빌런이 한 명씩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조커를 좋아하고, 재원 네. 그 씨는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윈터솔저를 정말 좋아해요. 어? 어? 왜죠? 네. 그 뭐처럼 그 닮았잖아요. 아 그래요? 어, 니가, 니가 왜 하는 거죠, 누나지? 아 많이 닮았잖아, 솔직히.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비주얼적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네뭐 네. 블루베리 먹고 뭐뭐 그러는 분은 이해하겠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근데 그래도 이렇게 평소엔 순박하고 하잖아요 네. 네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어벤져스 멤버들이랑 싸울 때는 아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쳐 날뛴다 미쳤다 <웃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아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하십니까? <웃음> 네, 인정하십시오 <웃음> <웃음> 네에 ADC는 어떤 질문을 좋아하세요? 어. 어 저는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드래곤볼의 베지터 아시죠? 아, 베지터 음. 모르시는 배지터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 베지터도 처음에는 악당으로 등장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아군으로 등아군이되죠 네. 아군이 되죠. 그런 캐릭터, 그런 유형의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아, 아, 또. 아, 그런 거니까 또 다른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콜로와도 그, 그 중에서. 아, 맞네. 그런 피콜로도 그런 처음에는 아, 대왕으로 나오잖아요. 음. 아 네, 피콜로도 음. 좋아하는데. 더듬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웃음> <웃음> 아, 네. 이해하겠습니다. <웃음> 남의 그성기는좀 그렇다. <웃음> 네, 흑시씨는 <웃음> 어떤 빌런을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당연히 헐리킹이죠. 어? 왜죠? 아, 일단은... 왜죠? 에 아, 들어봐. 설마 네. 닮았다 일단은 닮았네. 저랑 닮은 점이 되게 많은데... 닮았다고? 아니, 말 같은, 아니,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 죄송해요. 오케이. 이뻐서 좋아합니다. 네, 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다들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피를 보셔고 하십니까?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네 지금 다들 뭔가 j 원씨도 그렇고 에이지씨, 윤킴씨도 자기랑 닮은 빌런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엘런씨는 네, 닮은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캐릭터 어, 저는 다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아 네, 다들 알죠 네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케이건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그 음. 네. 스타크래프트 시작하면 은 가운데에 그 나오는 어, 캐릭터 어, 얼굴 오케이. 얼굴 네. 네네, 네네. 예. 그거 아 어,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는 지금 나온 지 제가 되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네. 요새는 롤 때문에 하는 분들 많이 안 계시지 않나요? 아니 리마스터도 되고 그래도 많이들 해요 요즘은 오버워치 많이 하는 걸로 음. 아그렇네요 아, 아, <웃음> 요새는 오버워치 많이 하는 걸로 사면서 띠바! 네! 여러분예 <웃음>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빌런들을 다연히 말씀만 하셨잖아요 네. 예, 중간에 잠깐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웃음> 이 빌런들끼리 싸움을 한다면 누가 제일 셀까요? 어, 당연히 나지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리퀸이 꼬시면은 아, 끝납니다 근데 솔직히 할리퀸은 조커가 꼬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할리퀸이 다시 이렇게 꼬시면은 아, 조커가 할리퀸을 만들어요 아, 잠깐만 근데 캐리버는 여자고 네. 레이너라는 이제 연인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꼬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꼬실 거예요? 아니 그럼 고정관념을 버려야죠. <웃음> 됐고. 솔직히 말해서 윈터솔 저가 가장 셉니다. 네, 안 됐어요. 저 초코가 더 세요. 왜? 봐 봐요. 그 윈터솔 저 혼자서 그막 초능력자 어벤져스 집단그그 그, 그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네. 지터는요 밥만 네. 먹으면 지구를 없앨 수 있어요. <웃음> 아. 네. <웃음> 네. 아니 지구인 여러분들. 네. 아니, 제가 지구인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모든 지구인을 대신해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웃음> 사이어인의 왕자님을 <웃음> 몰라가고무례를보했네요 <웃음> 네. <웃음> 예, 지금 얘기가 뭔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저희 예, 드릴 아, 말씀이 있어요. 저희 곡 소개를 해야죠, 이제. 아, 그렇죠. 예, 저희 지금 빌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몬스터랑 페이트랑 언론. 저희 미니앨범에 들어있는 이세 곡이 네. 빌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몬스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어, 우선 몬스터는 화자가 네. 그 이제 히어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될수 없는 괴리감에 이제 좀 괴로워하면서 질투도 예. 하고, 네, 질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삐뚤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제 페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네. 페이트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여러분 그 페이트 가사 보시면은 네.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혼자 뒤척인다거나 네. 그런 식의 어두운 가사가 되게 많아요. 어 되게 모르고 져 네, 악당이 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예, 다들 우와, 떠나가고 맞아. 이제 홀로 남아서 혼자 아 좀. 그래서 제목이 언론이네. 아. 아 알고 계셨으면서 모르 척을. 아, <웃음> <웃음> 방송할 때는 이렇게 연기도 좀 하고. 기다려세요 그리기 하세요. <웃음> 네. 지금. 저희 앨범이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설계. 네 저희 미니 앨범 이스케이빗은 다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공연 정보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년 네, 있지. 네. 네. 언제 공연하나요 5월 7일. 어디서 공연하죠? 홍대 롤링월에서. 예. 네. 누구 누구 나오죠? 저희 자비스, 프롬디어 그리고 저희 노바독스. 네. 네. 몇 시인가요? 5시입니다. 네. 5월 7일 일요일 홍대 롤링홀에서 예, 자비스, 프롬디어, 저희 노바독스 이렇게 세 팀이 예, 공연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셔서 저희랑 같이 즐겁게 뛰어놉시다. 보러 오세요. 그날 봐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걸로 이제 슬슬 끝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다들 기분이 어떠셨어요? AG 씨부터. 어, 저는 첫 방송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다음 방송에는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충분히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진행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앨런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오늘 공연 일단 굉장히 재밌었어요 공연이요? 아, 공연. 아, <웃음> 아, 방송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웃음> 넘어갈 뻔인데 근데 네. 지금 제가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오늘 뭐 방송 진행하시면서 목소리 되게 연기 톤 아니세요? 어 장난 아니었죠 어. 네좀잘수 없던데 예, 인정하십니까? <웃음> 아 인정하지 니다 예, 인정하십시오 <웃음> 예제이원씨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다 좋았어요 뭐 연기 톤인 것도 그렇고 네. 뭐아다 좋다 네, 요 뭐가 불만이요 근데 우리도 좀 먹을 것좀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 안 돼요? 아. 과자 같은 거? 어 과자 아. 좋지 예 여러분 예 제이원씨가 다음 네. 방송 때부터 먹을 거에 <웃음> 사용시겠다고 <웃음> 합니다 <웃음> yeah, 치킨. 예 치킨 아, 말씀하신 분이 사 오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헤어주십시오. <웃음>